왜 밈이었는지 뭔가 선택했을 것 같아 고기 때문에 고기? 네 근데 이게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 매달 따고 막상 받고 이러면 은군 면제라고 하던데 군 면제도 자 간단하게 상인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림더 워드로브 디자인 개발 실장 문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상희님의 공간에 와 있는데요. 어, 분위기 너무 뭐야. 뭔가 여기서 인스타 사진 찍기 너무 좋다. 저는 알지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 저는 27살이에요. 올해. 좋을 때다. <웃음> 좋을 때다. 아 <웃음> 뭐, 동, 동연배잖아. 그러니까 말을 편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좀몇번 바꾸 하니까. 자, 아직 20대긴 한데. 나도 6개월 되면 나 20대야. 그럼, 그럼 말 그럼 편하게. 말을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 <웃음> <웃음> 뭐상의 요즘 예능도 나오고 인터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식상한 질문들은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링크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조금 더 퍼스널한 것 내가 궁금하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해 이제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첫인상이 엄청 까칠하고 엄청 예민하고 무서웠어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순박하고 어리바리할 데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웃음> 보여지는 이미지랑 <웃음> 느낌이 조금 달랐어 근데 궁금했던 건 나는 첫인상이 어땠을까? <웃음> 아 근데 생각보다 음. 그 방송으로서 알고 사람으로서 알았을 때 텐션은 비슷한 것 같아 <웃음> 아, 좀 그게 힘 버거웠지? 네, 아, 음. 버겁다기보다는 아, 내일 나왔어, 방금 아, 아니, <웃음> 버겁다기보다는 아, 진짜 저렇게 밝아야 잘하는구나 난 못하겠구나 <웃음> 밈더 월드 브 디자인 개발 실장을 처음 만났긴 했지만 그 타이틀이 있더라고 의상 디자인 국가대표라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안 친했어서 아 그렇군요 아 멋있어요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궁금했어 도대체 뭘 잘하는 사람인 거야? 바느질을 잘해? 일단은 옷을 잘 만드는데 대회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가면 은 대회가 의상 디자인 국가대표잖아뭐 도식화, 일러스트, 패턴 그리고 뭐 드레이핑, 그리고 진짜 제작까지 다그 대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다해 하루에? 3일에 거쳐서 그 대회에 그 과제가 다 있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웬만해선 자신이 있다 그걸 몇살때한 거지? 17부터 했으니까 지금 10년째 전... 근데 이게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 난 그래서 이게 매달 따고 막상 받고 이러면 은 군면제라고 하던데? 운동 올림픽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군면제도 매달 따면 혜택이 있고, 음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상금도 그만큼 크고. 그러면은, 매달 따서 군면제면은 패션을 하고 싶으면 남자애들은 웬만하면 도전을 하는 게. 그걸 노리면 안 되지! 어, 뭐, 그게. <웃음> 모를 수 있지. <웃음> 근데 이제 나이 제한이 만으로 23살까지밖에 안 돼. 그리고 태어나서 한번 나갈 수 있어서 아 출전을, 출전을 한번 한 밖에 나몇살때 나갔어? 나는 21살. 생각보다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 나는 좀 늦은 편이지. 외국 나가서 온 거야? 나는 아부다비 가아랍에미레이트 고급져. 고급져. <웃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는 것도 고급진 거 마시고 나는 비타민 마도 먹고 있고. 그냥... <웃음> 저번엔 소레는 마셨단 말이지. 저번에소레는마셨나저번에 소레놈 <웃음> 저번에 마셨어. 아니 갑자기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나 오전 보자. 어? 막 러시아가 막 써있는거야 아, 고급져 고급져 아,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게 아, 생기는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구찌지아 그런데 인스타그램으로 가끔가 다 개인 작업하는거 올리잖아 옷 만드는거 말고 이런 것들 되게 괜찮더라고 나는 궁금했던거는 이걸 하는게 단순히 그냥 재밌어서 하는건지 나중에 팔 계획 이 있는지 아. 여기 고객 하나 기다리고 있거든 <웃음> <웃음> 약간 그 개인 작업 자체가 디자이너로서 할수 있는게 있고 브랜드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나눠져있 왜냐면 우리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바라보는 시선에 맞는 옷을 또 제작을 해야 되니까 욕망인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데 욕구 디자인적 아. 욕구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봐? 아, <웃음> 어? 민 사장님이 이건 안 된다 드랍시킨 그런 것도 있었나봐? 아 그렇다기보다는 <웃음> <웃음> <웃음> 나는 그 내가 입는 옷이 그렇게 과하지 않은데 잠깐만요. 여기서 자, 자 여기서 상인님 인스타 포토 한번 조금 띄우고 갈게요. 과하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미니멀한데 아, 내아 기준... 굉장히 미니멀하다고 합니다. <웃음> 내 기준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 에 있는 디자인들은 조금 더 과한 옷일 때가 많아서 음. 그거를 개인 작업에 이제 엮어서 풀고 싶은 거지. 아나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다. 미은안 시켜주는구나. <웃음> 그 응원은 하고 그거에 대한 지지는 해주는데 <웃음> 밈에서 할수 없으니까 아 그치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인 건데 내가 알기로는 밈 사장님들도 되게 취향이 독특하시고 되게 많이 참고 있구나 절제하고 있구나를 좀 밈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 요즘 많이 느끼고 있 <웃음> <웃음> 근데 그게 어렵긴 한것 같아 확실히 팔리는 거랑 내 눈에 예뻐서 약간 예술적인 감미가 되어 있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그난 진짜 궁금한 거는 정말로 만들기까지 했다 만들기까지 했는데 이게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진짜 제일 아쉬웠던 오! 그게 있는데 불과 작년? 바로 FW 때그 제품을 살짝 설명을 하면 은 디자인이 나왔고 원단도 정말 진짜 좋은 원단을 써서 만들어야겠다 하고 진짜 2000m도 시켜놓고 원단을 그 제품까지 나왔는데 마지막에 사장님이 왠지 뭔가 힘들 것 같다 우리가 뭔가 해내기 공개 가능? 와! 셋째 공개! 셋째 공개! 근데 이랬는데 반응 좋고 예쁜데? 그래서 얘가 만드는 과정에 멈췄어 이실표도다 그냥 그대로 있고 단추도 안달려 이대로 스탑? 원단이 진짜 예쁜데? 이거 마틴물스 원단이라고 우리가 그전 시즌에 해리스트리 썼던 것처럼 그 정도 이제 수급에 있는 원단을 가져다가 제품은 이대로 있고 원단은 창고 에 원단이 있고 와, 살짝 패딩 두빔도 넣고 너무 예쁜데 가볍고? 그래서 원단은 사놔서 써야 돼서 아마 이번 시즌에 또 다른 자켓으로 어 이렇게 스포를 네. 해주는 거구나! 네. 나오긴 하는데 이제품이 정말 아쉬웠지 내 새끼인데 다 아쉽겠지 네. 이렇게 공주님 함께 해도 어그니까아 <웃음> 좋아했을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대중적이진 않으니까 근데 밈이 엄청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대중성을 또 따를 수밖에 없는 아 근데 이쁜데 조만간 이 원단은 볼수 있는 걸까? 생각보다 맛있어 항상 궁금했던 건 있는데 국가대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많은 브랜드들에서 카우제이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말씀드려요 분명 밈 사장님도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은데 왜 밈이었는지 뭔가 선택했을 것 같아 사실 약간 고기 때문에 고기를 계속 사주셔가지고 좀그 꼬임에 넘어간 것도 없지 않아 고기? 네. 한우? 한우도 먹고 밈도워드로브가 원래 가방으로 시작한 음. 브랜드에서 옷으로 넘어갈 때내 거래처였어 내가 23살 때 샘플실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거래처로 소개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거래처 브랜드 대표님 자기랑 같이 하자 이제 다른 대표님들은 뭐 돈을 많이 주겠다 개인 작업실을 차려주겠다 진짜 열심히 같이 해보자 약간 이런 대표님들 많았는데 우리 대표님은 고객의 이제 니즈를 잘 파악한 건지 지금 나이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기보단 재밌는 거 해야 되지 않겠냐 하루 종일 옷만 들면 지칠 때도 있지 않냐 나중에 전시 같은 것도 해보고 미모로 되게 많은 것도 해보고 너가 즐길 수 있을 만한 거 같이 하고 싶다 그렇지만 고기 아 근데 고기. 이제 이제는 타이밍인 거야 그치? 아, 너무 중요하 근데 열정 대단하시다 나도 뭔가 아. 님이라는 브랜드에 내가 소속이 돼도 재밌을 것 같다. 지금도 고기 사주나요? 아 지금 뭐 제가 사먹어요 사장님. <웃음> 나는 솔직히 막 좋은 얘기 해줄 수도 있잖아. 나는 궁금한 거는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마라. 혹은 이거 싫어한다면 하지 말아라. 조금 부정적인 거 그게 궁금해. 어쨌든 일을 좀 오래 한 거잖아 나이치고. 사실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 정말 뭔가 빛나고 멋있잖아. 그 멋있는 이미지를 딱 순간 보여주려고 뒤에서 진짜 땀 흘려가면서 움직이는 사람 음... 많은 거 알고 있잖아. 음, 사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힘들게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다 그 모습까지 뒤에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야, 아까 봤거든 막 깜짝 놀랐잖아 리에 <웃음> 절대 대충 하고 후회하지 마 라고 진짜 네임팬으로빡센는데 이게 심지어 지워졌다가 다시 얼마 전에 썼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썼던 건데 어떤 거든 솔직히 독해야 빛을 보낸 거는 솔직히 독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저기서 느껴져 마지막 질문은 시작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되게 우아하게 뭔가를 꺼내서 <웃음> 뭐야? 아 이게 그 티톤이라는 우리가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그래서 예쁘더라고 차를 아, 타는 네. 모습이 예쁘더라고 나는 사실 실용성보다 음. 디자인을 더 <웃음> 따지는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그냥 티백보다 훨씬 편해 이 친구 그냥 스틱이어서 컵에다가 뜨거운 물 타고 담궜는데 컬러가 팍 터지는 거야 예뻐서 근데 내가 아까 맞췄지 러시아 거 맞죠? 러시아 거야 아, 내가 유학 시절에 러시아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는데 걔네들이 차를 진짜 종류별로 다양하게 마시는데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나는 종류별로 다 샀어 처음부터 끝까지 고급지고 우아했다